슬피빠빠이! 네. 은리 네. 술이 어라저 사람 없으려봐. 비싼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만 봐요. 평소에는 잘안 하는 양치도 해봐요. 어이예요 아, 연이 가지고 엄청 많아. 디어전막 바로 앞에 왔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한국에 돌아가는 날이에요. 하리 이니사야아 블랑크 거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짐도 싸고 집도 청소하면서 갈 준비를 했어요. 어, 밤비행기여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올 기획. 예요. 그때는 알아보고 와서 더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두달 동안 있으면서 그 날씨가 어떻고 어떤 맛있는 게 있고 뭘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걸좀 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주의해가지고 다시 올 때는 더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부터 뭔가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Yesterday I got a PCR test. The result is negative. So don't worry. Don't worry. 아무튼 밥 맛있게 먹고 비행기 안에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피 빠빠이 사야 깐깐은 들어가지 드리려까시 사람 진짜 없어요 아니 면세점이 밤이라서 닫은 줄 알았는데 다 열었어요 술이 어딨더라? 하... 하... 하... 하... 제가 사고 싶었던 위스키를 보러 갔다가 이 제가 제 제일 좋아하는 술이 이제 발베니인데 그게 요즘에 솔드아웃이래요. 그리고 면세점에도 없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글렌머린지 시그넷 사가지고 골딩타임이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요. 타가지고 바로 자야 될것 같아요. 그냥 기내식도 포기하고 친구가 미국에 갔다가 와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PCR 받았을 때는 안 걸렸는데 한국에 와서 PCR을 받았는데 이제 포스티비가뜬 거예요. 내거다내거 내꺼. 거. 아무튼 그래서 걸린 거죠. 또 아마 비행기에서 걸린 것 같다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기내식 포기하고 저한테 얼마나 큰 다짐인지 아시죠? 이제 타자마자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비행기 탔습니다. 근데 네, 제가 찍으면서 느낀 건데 저번에 너무 <웃음> 비행기 탄다고 엉망진창으로 머리 보고 뭐안 하고 찍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떴습니다. 비행기 탈때 슬리퍼 신으시고 편한 복장 아시죠? 그리고 국물이 한국으로 가는 건한 7시간 정도 걸려요 저 사람을 뿌릴래 함께 디 아웃포지션 볼 이제부턴 말을 못해서 편집자인 제가 대신 말해볼게요 비싼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만 봐요 언니는 그냥 밥잘 먹는 누나예요 눈이 너무 부셔서 잠을 못자겠대요 그래서 멋지게 선글라스를 껴요 저기 흰색이 눈인가봐요 그냥 심심해서 찍었어요 평소에는 잘 안하는 양치도 해봐요 네, 저는 지금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카르타에 들어갈 때는 심사가 엄청 많았었는데 한국 들어올 때는 뭐 거의 없어요 건강상태 점검이랑 자가격리 해야 되는 거 알려주시고 어플 깔으라고 하고 이제 뭐 그런 거 지역마다 가는 곳에서 어디 가는지 말을 하고 서울이라 가지고 서울빼를 받았어요 대박 지금 지하 주차장에 내려 오자마자 완전 추워요. 저 원래 겨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리자마자 겨울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겨울이에요. 겨울 만끽하면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집에 가서 짐을 풀고 바로 한국에서 이제 바로 오자마자 p c r 을 해야 해가지고. 국내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 왔어요 국내에 도착한 당일날에 받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받아야 되는데 점성을 빨리 받아야 제가 마음이 안전할 것 같아서 빨리 받으러 왔습니다 아코스시기 너무 싫어요 한국 너무 쑤셔 제발 그럼 이렇게 된 보건소거든요 한국은 보건소 임시 선별소 아 역시나 한국은 눈알을 탁 찌르고 하네요 눈알 찌르고 이런 장갑같은걸로 위생상태 하고 24시간 안에 경과 나오니까 그때까지 장아 격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 이뻐 아이구 이쁜 새끼 뽀뽀쟁이 한평생이 지난 후 안녕하세요! 안녕! 슬라마스 양! 격 8, 8일째 되는 날이어서 지고 아. k m 에서5 0 k m 이제 마지막으로 PCR 테스트를 받으러 가야돼요. 제가 입국했을0일 해외 입자가 1 0일 m 리라고 돼있어가지고 리끝에마한막으일전 음성이 나에면지제으로 받고 음0일나우면 이제 1리 해제가 0일채우루트제데제해제리하는동안 루트인데 제에바리하어요안0일에서뀌일어요1 0일에서 7일로. 그래고 조금 짜증이 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연휴인데 도 아침까지 하더라고요 한 9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 지금 고지 가고 있어요 엄마가 태워다 주고 있습니다 얼굴 을 공개 안 할게요 하고 싶어요? n nope. o 언젠가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또 이제 PCR 짬바 있으니까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줄이 한 번도 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줄이 별로 안길것 같은데 어저의 약간 초기에요 그냥. 아무튼 가서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지? 와 보이세요? 설 응. 연휴라 가지고 엄청 많아. <웃음> 끝도 보이지 않는. 선별 줄래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전막 바로 앞에 왔습니다. 또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군요. 네, 서울 시내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 서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하얀색 천막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저렇게 QR코드가 있거든요 이거 q 찍고 이제 문진표를 작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수 있으니까 <웃음> 아 일주일 전에 저 입국하자마자 받았던 곳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분이 저 해주셔, 해주신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별로 안 아팠거든요 근데 오늘도 진짜 별로 안 아프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대딱 치면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어요 자 이제 진짜로 PCR 검사는 당분간 안 하는 걸로 아 연휴까지 고생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l a 할 먹겠습니다 안녕.